자 여러분 오늘의 밥친구 코스모티오로 정했는데 오늘은 우진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이 <웃음> 어, 어색하다 어 현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정우진 23세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생 뻥치지마 엑스박스 헤드사때에이게 나한테 현생이라니까? 그 부분 꼭 넣어주셈 <웃음> 그 부분 꼭 빼주세요 꼭 넣어주셈 오늘은 아무튼시 c 이보다는 지니지니 우진이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싫다 <웃음> 근데 이거 튜토리얼 안해봐도 될까요? 이게 우주선 만드는 게임인데 평가가 무려 압도적으로 긍정적입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드 있고 커리어 모드 있고 막 싱글도 있긴 있는데 멀티플레이어가 있거든요 그냥 부딪혀 봐야 되나 이거? 뭐 준비를 누를 수가 있어? 아 너가 준비 한번 눌러봐 아 케빈님 준비를 음. 아직 못 누르고요 어. 지금 오른쪽에 자기 이름 밑에 플러스 버튼 있잖아요 B. 그걸 눌러서 함선을 추가해야 된대요 기본 함선 중 아하 그러면은 창작마당을 열어야 된다고? 대박이다 야 이거 봐라 승무원 4명 태울 수 있는 거부터 400명 태울 수 있는 거뭐 이런 거 있어 옆에 예산이 이렇게 있네 어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돈인가 봐 디펜스 이게 컨벤용, 이게 싸우는 용 있고 이게 시민, 시빌리언, 디펜스, 방어 그 다음에 스테이션 우와 모양 봐라 천명 승무원 미쳤다 야 이거를 돈을 모아서 그럼 점점 늘려가는 그런 개념인가봐 거대 함선으로 키워가는 이런가 보다 개 재밌겠는데? 우와. 상남자는 컴뱃이지 그지 컴뱃이지 어 아니면 스타터팩도 있다 그냥 별론데? 어 스타터팩 매하고 이건 뭐 렉키즈는 이건 뭐 쓰레기인 것 같은데 쓰레기 근데 이게 협동으로 알고 있는데? 암튼 해봅시다 우와 두대다 저좀 어떻게 하고 있어? 우클릭을 누르면 해당 지점으로 이동이 돼요 아! 우클릭하고 드래그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돌리면 돌아간다 이렇게? 아하! 어, 오! 여기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거 보여요? 여기 지금? 확대했을 때? 오! 일한다! 일한다! 내부도 볼수 있나? 이거? 어! 내부도 볼수 있네! 사람들 돌아다니고 있네! 명단 네명 승무원 관리! 뭐 어, 이런 것도 있네! 야! 이거 할일 드럽게 많은 게임 같은데? 페인트칠 다시 할수 있고! <웃음> 우와! 이거 뭐야? 포인트 디펜스 시스템! 저게 미사일과 발사체를 격추하는 자동화 방어 시스템입니다. 이런 거 붙일 수 있는 거야? 지금 나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아 이런 거좀 나중에 하고 오, 야 이거 한번 뭐 아무거나 가서 싸워볼래? 벌써요? 나 무서운데? 일단 뭐 부딪혀 보자. 저기 위에 0.06km 위에 어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저 공격 안 돼? 아 이렇게 해서 호출도 할수 있어. 패키지 디스트리뷰터 우호적 호출. 전화해봐. 아 뭔가 뭐 고용하고 뭐 이런걸 할 수가 있는건가 아야 이거 무역 할 수도 있다 무역 어... 야 이거 너무 본격적이다 게임 나 거래 뭔가 거래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래고 뭐고 자원같은걸 좀 캐야 <웃음> 그니까 뭐일좀 해야겠다 이거 진짜 잘 모르겠다 왼쪽 위에 음. 약간 소용돌이 모양 누르면 지도를 볼수 있거든요 음. 이걸로 다른데를 좀 다녀볼까 <웃음> 그러네 야 여기 오른쪽에가 그 중립지역이 있네 노란색 맞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뉴...바무라머스 바무라머스 갈까? 뉴...바무라머스 아니면 오로피오 뉴 바무라머스 진짜 어떻게 가냐? 그냥 야 수동으로 가야겠는데? 뭔가 열리질 않았는데? 하이퍼점프로 이동? 하이퍼점프로 이동하면은 자원소모가 되는 것 같거든요? 걸어가죠 일단 아끼자 <웃음> 뭔가 되게 신기해 게임이. 근데 뭘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힌다. 아직. 어 전혀 감이 안 잡힌다. 이게 원래는 커리어부터 해야 되나봐, 그지? 어어 엄청 멀리 미리 지금 어야야 야, 이거 계속 우클릭으로 아니 휠 회전으로 빼봐. 우와 어, 엄청 조그맣게 어 이게 되네. 얘 어디 갔냐? 또 앞에 가고 있어요. 앞에 가고 있어, 오케이. 야 스케일 엄청 크네. 너무 상상 이상의 스케일인데? 어 승무원들 일하고 있는 거 하며 명단 하며 아 진짜 너무 본격적이라서 맵에 보면은 무슨 신호 같은 게 잡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어어? 이건 무슨 표시야? 야 뭔가 커맨드 수에도 뭔가 그게 있나봐 제안이 가다가 갑자기 멈춰버리네 여기 보면은 캐는 것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자원 수집 그다음에 하이퍼 점프 뭐 이런 식으로 어? 야 이거 캐 보자 어캔 <웃음> 잠깐만 못 캤는데? 조금 가까이? 우와 <웃음> 우와 야 가는 길에 굴이 있었는데 나 어디있는지 안보여? 네 보여요 저 앞에서 자원 같은 거 캐고 있어요 아 그래? 어? 나 뭔가 어? 다가온다 뭐 온다 뭐 온다 뭐 온다 뭔가 나한테 오는데? 이거 준비해야 되나? 싸울 준비해야되나, 이거? 구리 조금만 켜고 가면 안돼요 어, 간다. 어, 온다. 미친, 야, 나 공격당하고 있어! 바로 가고 있어요. 반격해 내가 당하나? 지원가는 중, 지원가는 중! 안돼. 야야쟤 도망간다! 쟤 도망가! 안녕히 세요 여러분! 갔다 갔다 갔다 야 속도 너무 빨라 근데 이거 근데 수리하려면 은 어떻게 해야되지? 얘네 딱 세워놓고 구리를 좀 캡시다 이거 수리는 어떻게 하지? 아! <웃음> 강철판 부족! 하하 <웃음> 수리를 못해 오! 캔다 캔다 음. 아좀 캐봐 얘들아 출동 좀 해보라고 뭘 안하니? 저장고 쪽이 부서졌나, 혹시? 아, 아니면은 저장고 자체가 짱나, 내가 지금? 그러면은 저장고를 어떻게, 아, 보관함. 이런 거를 달아야 되네. 아. 이거 근데, 잠깐, 이거 소형 추진기 떼낼 수 없디야? 복도를 하나 만들어봐. 강철판이 부족하디야. 강철판을 어디서 구한디야? 강철판을 어디서 구한디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맵을 좀 봐야 되나, 이거? 이거 우짠디야. 안 돼! 추진기 하나가 사라졌어! <웃음> 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취소 있어 취소 아, 있어 어 취소 아 있어 아, 다행이다 어 다행이다 다행이요 어 그럼 일단 좀 철을 찾아봐야 쓰겠는디? 출동 좀켜봐왜 캐질 않는 거예요? 그래 어 제가 가네요 어, 할일 하다 가는구나 아 이런 느낌 어 이런 느낌이야 근데 지금 저장고가 없어서. 나 이거 우주선을 잘못 샀는데? <웃음> 이거 내 저장고에 있는 하이페리움 있잖아요. 어. 이걸 좀 갖다 버려야겠는데? 아, 이거 하이퍼리움 이거를. 그러면 거래하자. 주변에. 그치? 주변에 우주선한테 거래주네. 찾아가서 저기 밑에 있는 쟤한테 찾아가가지고 통신 보내야겠다. 통신. 여기 통신을 이쪽으로 좀 보내볼까요? 음. 아, 현상금 숲에 이런 게 있네. 배달 이런 거 있고. 어, 하이페리움 배달 요거 한 번만 가볼까? 30분 이내는데 남은 시간이 2분? 간다. 위치가 어디야? 어? 시애이가 받아들이니까 나도 받아들여졌어 같이. 어? 진짜요? 어디로 가야 되지 근데? 야 여기에 배달하는 건데? 아! 호출 바로 해. 그러면 배달을 어떻게 해요? 아 거래! 설마 이건가? 아 근데 구매 판매인데 이거는? 아! 그냥 여기다 갖다 팔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거래 진행해보고 있어요. 나도 한번 해볼게. 어? 배달 1 찬다. 어 된다 된다 찬다. 근데 우와, 남은 시간이, 남은 우와. 시간이 15초. 야 빨리 해! 거래! 빨빨빨빨빨!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움직여 뭐해? 얘들아! 무빙 야! 아이 개! 거래도거래도 <웃음> 아니 얘맞지거래주 아니 얘 뭐야? 아니 아, 다된 밥에 코를 빠트려 애들이! 아 이거 거래로 철판을 살수 있나 볼까? 거래를 할수 있어도 우리가 저장고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이거 저장고 하려면 진짜 우주선 몇개 떼야 되나? <웃음> 어? 해빈님 어? 저 우주선 장갑 몇개 떼가지고 저장고 하나 달았어요. 아 그럼 나도. 그 뭐지? 승무원 스테이션에서 고용할 수 있대. 통신 한번 해봐. 아 여기 있네. 음 잠깐만. 그러면은 이름 보고 골라야 되나? 근데 어떤 사람 뭐 면접 안 봐요? <웃음> 어? 여기 인선조 있다. 인선조 조인선이. 어 조인선이 들어와 아, 한국인 어 그렇지 어 빠리빠리돼 어이구 들어오자마자 빠리빠리다구만 어어 야야 위에서 저거 뭐냐? 어 뭐가 오는데? 그니까 러 뭐가 오냐? 몰라 죽여 공격! 저희 가고있는게 시 n 이지 끝까지 따라가 네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라 어 잠깐만 야내배 구멍 뚫리는데? <웃음> 어 도망 도망 후퇴 후퇴 후퇴 바로 이어서 빠방빵빠방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자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앙빠앙빠앙빠앙빠앙빠앙빠 갑자기 얘가. 갑자기 얘가 통신, 통신 <웃음> 어? 빠앙빠앙빠앙자앙부앙빠앙빠앙빠앙 <웃음> 아 이거 저기다 진짜 전투적인 걸좀 늘려서 돈 벌어서 그 그러니까? 돈으로 자원 사서 하는 게 확실히 빠를 것 같네 현상금 사냥해서? 네 현상금 사냥하면서 명성 올리고 돈도 올리고 얘를 전투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어차피 돈으로 자원 살수 있으니까 기리디 기리디 그냥 그렇게 가는 게좀 좋지 않을까 뭐야 야뭐 왔냐 옆에? <웃음> 우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공격 온 거야? 아 공격 아니에요 공격 아니에요 공격 아니지 저거 거래 중인 거예요. 거래지? 야 미친. 오, 승무원이 몇 개야? 어, 우와! 깜짝 놀랐어. <웃음> 멋있다. 야 멋있다. 야 진짜 왔다 갔다 하는 수가 이만큼인 거네. 우와, 뭐지? 우리도 저렇게 될수 있을까? <웃음> 시에나, 나 이제 너무 빠를 것 같은데? 뭐더 달았어요? 어. <웃음> 나 이제 진짜 슈퍼 <웃음> 추진체인데 어떡하지? 나 이제 미친 빨라. <웃음> <웃음> 나 이제 막 초당 30m 나와 버리는데 이제 지금 레이저포 네 개에다가. 이거 그러면은 우리 통신해가지고 현상금 사냥꾼 한번 해보죠 나 현상금 수배 한번 딱 해보고 올게 어 이제 곧 보인다 따라잡는다 따라잡았다 미사일부터 없애 끝났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가 보상을 받으면 되잖아 이러면 어어 아! 어? 야 대리로 너가 내걸 받을 수 있어 오호 좋아요 야 근데 나 승무원 많으니까 나도 좀 이제 깐지가 나는데요 아 이런식으로 계속 돈 벌어가지고 우주선을 미친듯한 크기로 키우는 그런 게임이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싸울때 엄청난 파괴력을 이제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정거장에서 기술연구도 가능하다고? 어떤 기술연구가 되지? 오 야 헤비 레이저 블라스터 이런게 있어 하나의 포탑에 두개의 대형 레이저건 설계도 구매 이런게 있네 아 이온 빔 발사기부터 해가지고 우와 빠르게 채굴해서 자원 수집할 수 있는 레이저 빔 발사 그럼 요거 설계도 구매 한번 하자 그러면은 이제 공격할 수 있는게 이제 아 이거구나 우와 진짜 겁나 크네 이거 두개 달아볼까 <웃음> 미친 <웃음> 미친 야, 뭔가 웅장해지는데? 아 이런식으로 사람이 많아질 수 밖에 없구나 점점 그러네 사람이 많아야겠네 진짜 어 이게 이렇게 늘리잖아 시에나? 늘려서 다시 달면은 네. 이게 복도가 생겨 그 자리에 생길만한 곳은 복도가 자동으로 생겨버려 아하 음 근데 뭔가 EMP같은 걸로 방어 시설을 나중에 어떻게 할순없으려나아 실드 있네 나중에 설계도 <웃음> 와, 실드 펼칠 수도 있나봐. 야, 나중에 전쟁할 수도 있다. 여기 연합소탕으로. 야, 이거 봐봐. 보상 12,000이야. 와우. 야, 보상금 6,000짜리 한번 해볼까? 지금 5,000짜리 해본 거잖아, 우리 근데. 시현아, 나 하나 받았어. 1 2 k g 저 밖에 있어. 가보죠. 너 속도 몇 나와, 최종? 소당 44.4m요. 비슷하다. 나 장갑 많이 달았더니 여러분 아까 78나오다가 이제 51나와? 요런식의 <웃음> 형태입니다. 어 아, 멋있다. 야, 내 우주선도 멋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저는 외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튼튼하고 안전하게 어 진행방향 좌측에 적출현 확인 미확인 탐지인데 혼낼게요 <웃음> 예 혼낼게요 갑니다 더블 레이저 포 발사 포 집중 공격 터치고 어, 추진체 박살낼게요 개세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아예어이로딱되세요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야 2천원짜리 2천원짜리 대박많이 떨어졌다 혼자 먹지만 같이 먹어 <웃음> 야 이거 취소는 어떻게 해 그럼? 취소 그거 다시 그 노란색으로 포인팅된 거 다시 우클릭하면 캔슬할 수 있는데 내가 현상금 잡은 다음에 드릴게 믿어요? 아, 어, 어. 라고 하고 왠지 먼저 먹을 거 같으니까 먼저 가서 뭔님 <웃음> <웃음> 제가 잘 닦고 올게요 기다리고 있어요 괜히 너 먼저 이렇게 욕심부리다가 몸빵 한다 아 욕심 에이 욕심이 아니고 케빈님 한번 싸웠으니까 이제 좀 쉬셔야죠 그죠 점점 따라잡죠 <웃음> 잠깐만 잠깐만 에이야 근데 이거 갓게임이긴 갓게임인게 나짐 실었다고 속도가 좀 줄었어 아 음. 무게 이런 것도 어디 있나 어, 살짝 쭈나봐 어 이제 2 k 로 남았습니다 얘 구조 좀 보자 아 이런식으로 했구나 오, 우와 우와. 야 근데 조종석 앞으로 된거 완전 멋있다. 어, 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효율적으로 보이네, 확실히. 저는 속도를 조금 포기하는 대신에 선회를 빠르게 하려고 주변에 다 달아 놨거든요. 아까 조용히 만지고 있었던 게 이거였구만. 난 지금 약간 비대칭으로 돼있거든 이게. 죄송한데 <웃음> 속도가 되게 무식하게 빠르시네요. <웃음> 난 몰루. <웃음> 어, 발견. 어, 어, 어었다떴다 떴다. 어, 조종 좀 할게요. 컨트롤 좀 할게요, 여러분. 이제시엔이랑 나랑 두 대지만 하격진. 그렇지. 이렇게 갈라져서 쭉 가서 바로 탐지 대자마자 쏩니다. 아까랑 똑같이 생겼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접근 중 접근 중. 내가 포 부셔 놓을 테니까 너가 먹어라. 오케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자자자자자자자 자. 됐어 됐어. 다 부수면 돼. 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먹으면 돼 먹으면 돼. <웃음> 다부서 개작살이 났네 아 지금 다 선점돼 있어서 안나가나? 야 드래그를 얼마나 크게 한거야? <웃음> 몰라 일단 보이는거 다 쓸어넘었어 아 위쪽은 된다 위쪽은 돼아 프로세서 선점했네? 프로세서 신기해서 한번 먹어보려 그랬더니 선점했구만 프로세서가 조종석 설치하는데 필요해요 음~~ 그리고 이게 자원이 없으면은 부숴다가 설치해야되는데 조종석은 없으면 안되거든요 야, 근데 여러분 앞에 요 장갑 역할 톡톡히 했다. 장갑 역할, 어뭐 하나 또 접근 중. 어어, 뒤뒤나 뒤. 일단 선에해 놓을게. 우주선, 어 뭐야? 접근하다 어, 말았나? 사라졌는데. 봐. 오케이, 아, 너 지금까지 멋있다. 갔던 경. 오우, 너무 어우, 주선어졌다 어, 어, 어. 혼낼까? 혼내죠 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지어어어어어어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딱돼 니가 스타로드를 알아? 딱돼 어딜지금 어딜지금 <웃음> 어딜, 어딜 다 주워와 싹다 주워와라 케빈님 <웃음> 응? 드래그를 얼마나 크게 하신거예요나 <웃음> 이번에 양심상 반만 가져가려고 반만 드래그를 했는데 그 반마저도 안되네 이제 <웃음> <웃음> 위쪽 안했어 위쪽 안했어 위쪽 안했어 아, 위쪽 안했어 윗쪽 안했다고요? 어. 안 했다기엔 다섯 개 남았는데요. 이거 근데 수리 잠깐 보자. 야 장갑만! 야 장갑이 역할 톡톡이 해주는데 앞에서 장갑만 때렸어 쟤. 아 어, 장갑이 확실히 좋아. 저한 대도 안 맞았어요 이번 전투에. 음. 이게 그리고 아예 오픈이 아니고 이제 연 다음에 자기가 이제 아는 사람이랑만 즐길 수 있다 보니까 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진짜 게임이. 어 아, 근데. 게임 많이 재밌다 재밌는데? 어 이거 생각 없이 하면은 진짜 그냥 막한 7, 8시간 그냥 가버리겠는데? 뉴 타임머신인가? 그니까 러 이거 거의 약간 세티스 팩토리급이랄까? 뭔가 첫 인상이? 역차하면 <웃음> <웃음> 우주선 갈아엎고 새로 만들고 이럴 것 같은데? 그니까 러 이거 하다가 아이 너무 커졌는데 좀 별론데? 싶으면은 그냥 갈아엎을 것 같아 새로운 유형의 목표가 떴어요 다른 스테이션에 도달하는거 우와 가보자 이 항성계 안에 있어요 거리가 좀 있는데 가보자 가보자 수락 오 저기 핀타모스 핀타타무스더 위쪽인데? 우와 일단 찍자 그냥 찍자 생각없이 어 생각없이 찍자 출발 응 바로 갈게요 여러분 저기서 팔게요 응, 판매 저기서 하겠습니다 와 그니까 러 여기 왼쪽에 있는게 지금 거의 태양 아니야이 은하계 그런거 같아어와어 어, 근데 너무 재밌어 대박 저8 여덟배 켰더니 진짜 빨라요 아 여덟배? 어 나한테도 적용이다 이거 같이 적용되네 이거봐 아러니 그러니까 적용이구나 어 이러니까 이제 같이 하는거.. 어어어.. 혼내줄까? 어어어아 전투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원래 속도로 돌아오네? 좋다 어 그러네 야 이거 갓게임이야.. 아 근데 가는 애다 어? 싸우지 말까? 굳이? 먼저 안 때리면? 어 먼저 안 때리면 뭐 여기가 알수 없는 애들이 많긴 한어쟤 나한테 오는데? 딱 봐도 어 뭐야? 그건 안 되지. 너 뭐야? 너 이새끼 미쳤어? 선빵을 케빈님이 쳤는데 방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안 쳤어. 나 멀어요 거리 좀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충분히 이겨. 응 음, 부숨. 딱대노어안 되는데? 빼빼빼 빼, 빼, 빼. 위험하면 빼. 어, 야 잠깐만. 잠깐 만 비상, 비상, 비상. 비상, 비상. 일단 제, 일단 제봐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저거 하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맞을 일이야? 캐빈 님, 머신건 갑니다. 조심하세요. 오케이. 너나 친구 있다. 나 <웃음> 아, 출발. 안 나, 나, 나, 나. 닿는 데서.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안 닿는 데서 할 거야. 그 옆에. 그렇지. 그렇지 됐다. 부셨지. 야, 빨리 고치자, 이거. 야, 잠깐 다 부서졌어, 이 씨. 이거 여, 여기서 여기서 구, 진짜 이거 죽을 거 죽고 <웃음> 아 미쳤네 그래 재생시키고 오우 얼마나 터진 거야? 그 다음에 주워 보충해야 돼 보충 야 그럼 저 스테이션 도착해가지고 저기에서는 어떤 거할수 있는지만 보고 딱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오케이 음,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네요. 어떻게 생겼을까? 얘는 스테이션. 와. 아 멋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있던 데보다 훨씬 작다. 네 완전 조그만네요아 보상 받기 있어. 아 여기서 보상받기? 받으면 되네 보상을. 아, 오케이. 굿굿굿 굿, 굿, 굿, 굿. 아, 현상금 수배가 레벨 2야, 여기서부터는. 음, 우리 명성이 올라서 그런가 봐. 위험 수준이 2 이렇게 돼 있네. 퍼번트 스파크, 어 이런 식으로 해적 기집 파괴 3만 원이야. 우와, 우와. 근데 이거 1에서 3인 거 해적 소탕 이런 것도 있고 해적 소탕은 막 여러 대겠지 우주선이? 그러겠죠? 야 이거 근데 여러 명이서 하면 꿀잼이긴 하겠다, 그지 그니까 사람 좀더 있으면 재밌긴 하겠다. 한네 다섯 명이서 하면 야 저기 스테이션 사람 돌아다니고 다 보인다 이거 통신하면? 여기 대박. 이게 진짜 방어형 어떤 이동수단이구나 구조물로 약간 트러스 구조 해놓고 그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이, 이동할 때 이제 약간 워프같은 식으로 해서 딱 이동해버리는거지 그지? 아 진짜 코스모티오 너무 매력있네 게임 요거 일단 저장해놓고요 오늘은 깔끔하게 여기까지 데칼만 조금 바꿔보고 갈까? 개강렬하게 여러분 이거봐 나 외관 어우 어우 요란해 <웃음> 강렬하다 <웃음> 강렬하다 강렬해 와 나중에 이런거 캐논 달아가지고 얘는 엄청 세겠다 딱 봐도 장갑 미친듯이 달아놨고 사방으로 완전 안전하게 해놨네 얘는 그렇게 대각선 구조로 하는게 나을라나? 지금 보면은 스몰 캐논 플랫폼이라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캐논 내방향 해갖고 추진기도 내방향 음. 느린데 겁나 단단하게 만든거지 그죠? 플레이어 4명까지야 이건 음. 나중에 그 직원즈랑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각자 하다가 그냥 각자 그냥 하다가 왜 전쟁거리 나오면 그렇게 해도 되잖아 그지 이거 근데 창작마당에 혹시 그 플레이어 개수 늘려주는 그런 것, 그런 창작마당은 없나? 막 8명 이러면 진짜 함대 만들.. 모어 밸런스드 멀티플레이어 5에서 8명 와 8명 하게 해주는 모드가 있네 실제로 우주선 8대가 이렇게 쫙 가는 걸 생각해봐요 어딱 속도 맞춰가지고 어느정도 장갑 달아서 속도 맞춰가지고 슈아 하면서 가가지고 막침 질질 흐른다니까? 미사일 막 퍼붓는다 생각해봐 이거 시스템 되게 잘 만든 게요 배에 들어간 어떤 자원의 개수 자원의 가격, 부품 가격 이런 거를 딱 생각을 해가지고 가격이 딱 매겨지는 거네 이것도 마크처럼 게임 열때마다 랜덤하게 우주 생길 것 같은데 맵이? 시드가 있던데 맵시드가어 음... 약간 랜덤하게 구성되는 모양새인 것 같아 그래서 난이도 이렇게 처음이 1이고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나중에 막 6,7 가면 진짜 막 거의 그 스테이션만한 거랑 싸우고 이러지 않을까요? 이게 보 보면... 우리가 스테이션이 되는 거지 어 이게 보면은 실제로 코스모티어 이거 상점 페이지 가보잖아? 그러면은 이거 진짜 전쟁 이거봐 전쟁 규모 존나 커 이거 레이저 계속 쏘고 있는거 보여? 아 이거 봐 <웃음> 진짜 이거 레일건 발사한다니까? 농도면 그냥 우주선 하나가 통틀어 무기네 어 그냥 전쟁 진짜 전쟁 이거 시엔이 또 이거 혼자 하고 있겠는데 아빠 나심장이뛰어요 <웃음> <웃음>